주 우리 같은 부분 한번더 찬양할까요? 아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다 나를 구하러 오시니, 주를 기뻐하리라.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번 더요 주의 이름 높 n e a h a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번가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목소리> Yeah.